그 네, 사칼파 무비가 아.. 마사 카드 썼기면 자폭도 많네. 숙소는 무슨 숙성인데 그래서 일단은 스펙터랑 사카키 있는 방인가? 스펙터. 일단은 스펙터부터 갈, 할... 좋은데, 일단은 크리티컬도 잘 이제 좀 터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는, 음, 미칼스도 이렇게 하면 다 있지. 이제, 어, 스펙트럼 세번 안에 죽여야 되는데, 일단 얘가 본인 무대부터 하져오는거요 동료 분배니까는.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물리 스킬도 착차 중에 한 명은 거의 크리티컬 터진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면 되고, 그제 하면은 이제 좀 편해.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사카키인데, 사카키는, 아무래도, 어, 자. 한 명이니까는. 그러니까 얘도, 메커니즘 비슷해요.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래서 얘, 만날 때마다 이대사 봐야 돼지좀짜인나긴 한데. 어, 얘도 그냥 크리티컬 터질때까지 잡는다는 생각하시면 돼. 요 근데 얘는 이제 그 두번 안에 죽여야되거든요 근데 체력이 그렇게 안많아서 좀앵간하면 깨고 사카르트 네. 깨고 이제 그 다음 아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두번째 번 가야되는데 그냥 막 나중에 뭐지? 그냥 어. 고래 때 이제 좀 악마 이제 좀 모으면은 그런지 그냥, 그냥 한 번에 쭉 그냥 순회공연 하시는 게더 낫고 그게 더 나아요 아무래도 인수라도뭐스태 좋아야지 뭐 크리티컬 잘 터지는 거지 네. I'm not g o g o 아이고 한번 홀수 때 들어가야 되지 않나? 홀수 때 가야 되니까는 좀 버텼다가 옆에 있는 거 방. 그 일칼파 그두 번째 방 가던 것처럼 옆에 지금 그 여기를 들어. 하고 왼쪽 있지 않나? 여기 여기. 저거 사조석인데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은 징오신부터 그그그.. 그, 아.. 징오신인거 알아서 니까 징오신 스카디는 그.. 저거에 아마라 신전 있던 그스카디였구 그래갖고 그.. 마법이 저거.. 아니 물리가 쟤는 무효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마법이 있으면서 고양이 달린 애들 근데 이제 좀 쇼크웨이브라던가 약간 좀.. 상급인 마법인 애들 이 있으면 좋으니까 지옥천에다가 수루트 이렇게 달고 그래서 사실 마법 계열로 처리를 해야 되는 애들도 많으니까 는 적어도 좋아요 뭔얘기할래지그러니까 어. 뭔 했지? 그러니까는 어. 마카카자 둘러도 괜찮아요 예, 마카카자 있어도 좋은데 또, 마카카자 쓰기도, 턴도 아까우니까는, 마법은 또 약점 있는 애들 아니면 저거 크리도 안 터지는데. 또, 고양 달고 있는데, 아, 우리, 우리, 우리. 그냥 준비 다된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이제 마법으로 잡는 거고, 여덟 번 안에 죽으면 되거든요? 여덟 번에 안 죽으면 되거든 한 턴을 좀 이제 정리하기가 쉽지않고 그 다음 턴 노려야되는데 아, 그 다음 턴에 들려나? 이제 그럼 세분 안에 잡아야되는데 조금 간다간다 하거든요 수루트 세번째인가? 수루트 세번째 라가나 로크까지 가보자 어? 어 그전리 죽었네? 이제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닌 방법으로는 지금 모든 보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한테 지금 칼파 있는 애들 싹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 그니까 이제 그... 저거잖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다크 엔딩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관통의 지고의 마탄까지 배우면은 그리고 그 지고의 마탄이 만능 속성, 만능 속성 분리 등등까지 이렇게 해드면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요 얘가 뭐.. 뭐 반사건 이런것도 큰거없죠 근데.. 다 풀었네요 와.. 엄연한데? 아 근데 좀.. 푸니까좀 엄연한데? 마법이 없었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살짝 애매한 게, 풀면, 또 약간 좀, 도로목 되니까는, 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있 근데 아까, 솔직히 저도 약간 할말 있는 게, 저게 이제, 크리티컬 터질 때처럼, 계속 노리면 돼요, 그냥. 저거 콤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크리 터지면 그냥 한방 죽는 거. 그리안 터져도 뭐그다음번정도 그런거고 어.. 알비온인가? 알비온은 그냥 한 번에 쓸어야 될것 같은데 알비온은 다섯 번 안에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슈는 아.. 제 말고 비슈는 이렇게 갈게 요 그러니까 이제 뭐인수랑 이제 뭐 넘기면 그냥 넘겨도 되고 약간 좀뭐 지모 완찬 써도 되고 지고의 만찬 써도 되는데뭐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어 어쨌든 가운데가 체력이 훨씬 많거든요 일단 까 그러니까 그냥 일단 얘한테 한번 쓰고 인수란 마산은 한번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얘네부터 싹다 이르면. 다섯 명이니까 크리잘젖지거든요 어, 근데 안 맞았네. 뭐, 턴은 아껴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턴 엄청 많이, 어, 턴 많이 아요지네 이제 죽을라 이제 할 때쯤에 이제,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웃음> 용수라가 혹시 이렇게 다수 물리 때릴 수 있는 스킬 없더라도 그냥 가운데 쳐도 돼요. 왜냐면은 그 본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본체는 아니지. 가운데 알비온이 체력 제일 많으니까는. 네, 그거 한대 넣어도 뭐 데미지 밸런스 괜찮고. 이렇게 하면 알비온이...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이제 한번 하니. 네, 됐고, 그렇게 하고 이제 RCL인가요? RCL인데, 아알 c r 짜이 나는데 좀 빼자 바꿔야 되는데 쏠리길 다음에 물리공격 맞으면 죽으니까는 테트라카는 무조건 들고 와야 되거든요 어차피 한턴 안에 죽일 수 있는 애는 아니니까 는 그러니까 이제 어쩔수 없이 이렇게 가고 어... 그러니까 힐도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힐은 인수라가 있긴 한데 인수라 힐 돌리면 좀 아까우니까 는 요렇게 가볼까? 요렇게 가보자. 수루트는 좀별론 게, 어. 어쨌든, 알비온, 알실, 얘네들이 전반 내성 있으니까 마보야돼서 물리로 가는 게 좋고, 일단 이렇게 가볼게. 아고 얘가 선턴인가? 어? 선턴은 나네. 가고, 크 클턴인가 그렇군칸빌 깎고 스피 어? 마치것같은데 그러면은 좀 빨리 잡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얘가 체력이 많긴 해요 1 5번하니까 체력이 많긴 네 어? 아관통필요하죠아 이게 마타는 저거여갖고 그게 뭐지? 한마 한단을 쏠리게 쓰잖아 배짱보같은데이나켜져 이렇게 빨리 될것 같은데? 어? 손으는지 고랩제 잡으면은 일반 물리도 딜 괜찮게 들어가긴 하는데 도발에 랩마 한번 들어가고 저천 얼마씩 박힌 거기 하니까 근데 좀 잡을만해요 얘도 근데 좀 이제 하여튼 두세 턴 안에 못 끝낼 것 같다면은 테트라칸 필요하고 그 이제 흠마 쓴 다음에는 이제 저거 돌리잖아요. 그, 거지 쏠리길? 쏠리길 다음에 평타 안 되도록 하면은, 하나 죽으니까는. 어, 그렇고, 뭐, 그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칼파에서 이제, 마저 하도록 할게요.